크게 그려주세요. 네.헐 어, 이거. <웃음> 따봉할려했는데 욕같아요. 한번 한, 한 보시네요.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패드한테 이걸 못나못 패드 보여줄 것 같은데. 아, 보여줘요. 보여줘요 그냥. 아, 이게, 이게 따봉이에요. 따봉. 제가 근데 그림을 못 그려서 따봉이에요. 음. <웃음> 사면성한 것도 있지만 그 SK 텔레콤과의 천적 좀안 좋은 관계를 거의 정리한 것 같은데 좀 소감이 어떤지. 어... 일단은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던 팀이잖아요. 올해 들어서. 그래서 오늘 승리가 더 값지고 어, 더 기쁘고 이제 저희가 뭔가 더한 발자국 더 성장한 것 같고 너무 좋아요.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좀 준비했는지 좀수 있는지 언제까 어, 그냥 경기 준비는 이제 평소처럼 네 했고요. 그냥 뭐 모든 경기 다 똑같지만 이번 경기는 특히 더 저희가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거를 최대한 그러니까 잊지 말고 실수 안 하고 저희가 저희의 플레이를 보여주자가 목표였습니다. 그 1세트 거의 후반에 그 본진 들어왔을 때 아지로 궁하고 한타 싸움에서 사람들이 오오 막 놀라웠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? 그때 이제 저희가 아마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용인과 바텀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가 좀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뒤로 조이면은 좋은 그림이 네, 나올 것 같아서 조여보자고 했는데 이제 저 없이 저희 팀이 너무 잘해서 저, 저가 저 도착하기도 전에 한타를 이겼더라고요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이 세트는 좀 아시죠? <웃음> 이제 이 세트 때 저희가 어 초반에 좀 약한 느낌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좋은 느낌의 챔피언들이었는데 이제 딱 미드 할 때가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턴을 잡아오면서 좀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더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있었던 있었던 타이밍 같은데 그때 미드에서 이제 한타를 했다가 다섯 명이 다 죽어서 네 많이 망한 것 같아요. 그때 네. 그럼 카직스를 선택한 것도 후반을 바라보는 건가요? 어, 어찌됐든 카직스가 후반 사이드에서 잘라먹는 게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막 그렇게 세지는 않고 네 카직스도 어떻게 보면은 네 후반을 바라보는 챔피언이죠. 그 데프트도 얘기했지만 서머 뭐, 시즌 되게 기대하는 선수가 한팀이었었거 네. 어떤 좀 같아요? 어 솔직히 자신감? 네 자신감은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막 크게 차이점은 못 느꼈었는데 이제 첫 경기를 이기고 네 그때 MVP 두 번을 받고 그때부터 좀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개팀탑라 중에서는 네. 좀몇등정도 생각하는지? 어... 뭐탑 라이너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, 일단 저희 팀이 1등이니까1등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, 요즘에 다 워낙 챔피언이 폭이 되게 넓던데 조금 어떤 챔피언 좀뭐탑 파이크라든지 뭐 요즘에 좀유행하는 뭐, 챔피언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네탑 파이크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 이제 챔피언, 넓은 챔피언 폭. 저희가, 저희 팀이 그래도 가장 네, 챔피언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픽을 할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지금 벌써 많은 챔피언을 한것 같아요. 중복되는 챔피언이 카밀 한, 한두 판밖에 없는 것 같은데, 네, 앞으로도 더 많, 많이 많은 챔피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킹존이 현매트에서 가장 가장 잘 맞는 팀이라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어 아무래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팀 게임이. 네 저는 네, 항상 감독님이 중요시할 생각하는 게 팀원과의 믿음, 신뢰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진짜 끈끈 더 다른 팀보다 더 끈끈하고.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언가를 할때다 같이 한 번에 하고 네. 그 그런 게 지금 현 메타에 맞는 것 같아서 네. 그러면 마지막 이제 아프리카전 다음 경기들 어떻게 준비할 건지. 지아 네. 아프리카전이라고 뭐 따로 이제 거기 아무래도 요즘 다 선수들이 폼이 많이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그냥 방심하지 않고 또 저희가 할 플레이를 하고 실수 안 하면 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.